토크 댄스 나도 치면 틱톡 스타가 될거 같은데. 나나나나나나나 로카 로카 로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 연습 중이야 왜? 토카토카? 그게 뭔진 몰라도 난널 보면 토가토가 쏠려 이거 찍어서 나 틱톡에 올릴거야 나같이 귀여운 애가 치면 사람들다 좋아요를 잔뜩 누릴거거든 진짜 펠까? 아, 오머 그러지 말고 어? 나랑 같이 쉴래 나랑 어, 이것도 올리기만 해도 요즘 인사대로 이거 다해 빨리 이렇게 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난안해 왜? 오빠 꼰대야? 진짜 유행이 돼서 아 뭐가 좀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친구가 없는 거야 오빠 빼고 이거 전부 다 출걸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나와서 춤추는 건데 그걸 유명한 노래 토카토카에다가짜증기해서 만든 요즘 유행하는 춤이거든 <웃음> 아, 제발 동생아 애니 좀 그만 보고 현실을 살아 아우 나 간다 저 꼴인데 어휴 카 초카 초카 정말 유행만 따라가는 요즘 MZ세대란 아유 한심해 한심해 난 저런 빵댕이 흔들면서 토가 토가 소리는 춤은 절대 절대 안 춘다 아 여보 어?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휘둘러야 된다니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답답하네 어? 도대체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신 거지? 에 셀란도 깔락 깔락 깔락 깔로카 짠톤 짠또 뚜뚜 떡아 떡아 떡아. 이럴 수가. 엄마 아빠 톡카톡카 춤을 추고 있잖아. 어. 부모님들. 나이가 몇 갠데 대체 저런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는 댄스나 추고 말이야. 난 나중에 커서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정말 한심하고 꼴불견이야 나 때는 저런 거 상상도 못했어 이래서 MZ 세대는 안 된다니까 학교나 가야겠어 아우 아아 까로까로까 에? 야, 너희들 뭐해? 아, 응. 토카토카 댄스 춤 연습 중? 야야, 너도 같이 할래? 아, 좋아! 안 거라고! 어, 어, 어, 안 한다고! 어, 어, 어. 모두가 한다고 해서 난 유행을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고! 오, 어, 그, 그래, 추, 추지 마. 어, 그, 그래, 그래. 뭐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지. 뭐, 뭐, 화를 내고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늑대야. 아 어, 그래+ 그래 땡땡아 근데 이렇게 엉덩이 흔드는거 맞아 자발아어디 봐봐x2 봐봐. 어 맞아+ 맞아 완전 이렇게, 똑같다 게음아오르로 이렇게. 음. 어. 생각났어 개 빡치네 아이 깡아으왜으으으아 미안 내 여동생 생각으으 너 괜히 우리랑 같이 춤추고 싶은데 못해서 심술나서 그러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에, 진짜 이가이 오늘 이상하네. 야, 너네 토크 토크 춤 연습 중? 왜 이렇게 못 추냐? 잘 봐, 내가 한수 가르쳐줄. 와! 차별이 엄청 잘 춘다. 와, 차별이 다시 왔어. 음, 이동 뜸이야? 백원이지 그런 음. 만화에서 나오는 유치한 춤이나 추구 말이야. 진짜 별로야. 음.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인싸 춤이거든. 넌 인싸가 아니니까 재미가 없겠지. 아무래도 리아가 오늘 좀 예민하네. 야, 아무래도 유행을 잘 모르는 꼰대 같아. 오케이. 야야, 야. 응? 우리끼리 저기 가서 톡카톡카 춤 추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어.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야, 아, 세이저 오오. 비전에는 록카 록카 록카는 자다 녹이든 비전 록카 록카 록카. 그런 춤하나 모른다고 날 빼놓고 놀고 있잖아 그런 춤 모른다고 내가 꼰대라고 절대 인정 못해 오빠들도 톡카톡카 춤잘 춰요? 는 아, 나는, 우리들도 엄청 연습했어 완전 잘는 늑대랑 나랑은 완전 잘 추지! 음, 우리 엄마, 아빠도 진짜 잘 추는데! 아저씨도 요즘 인사춤이라고 해서 연습했지. 에이, 그러면 우리 콜라보 할까? 같이 영상 찍어서 틱톡에 올리는 거야. 음, 좋아요! 그러면 오빠도 낄 거야? 어.. 오빠! 오빠도 같이 톡톡아 어, 춤출래? 아이 그런 거안 춰! 네,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아이, 그런거 진짜 안춘다고이 아, 오우. 진짜, 하기싫나보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토카 토카 토카 진짜 다들 있지 유행이나 따라가고 말이야 난 절대 안출 거야 도대체 토카 독화, 토카가 뭔데 그러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 응 야씨더뚜더뚜더뚜카로까로까 와, 까 뚜까 뚜까 뚜까 다 음, 그런데 위에서 이쿵쿵거리는 소리는 뭐지? 에? 뚜방에는 리아가 있을 텐데. 그러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